안녕하세요 초보왕 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함께 여러분의 골프를 시작해야 되는가 아니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본격적으로 스윙에 들어갑니다 이제 셋업도 끝났고 그 다음에 클럽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난 시간에 사이드 블로우 옆을 보고 치는 그 본능을 절대 잃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레슨 내용은요 제가 월세 시리즈라고 그래 가지고 어딘가에 골프를 배우러 갔는데 이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또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절대로 레슨 받지 마십시오 월세 손님 듭니다 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윙에 있어서 힘을 쓰는 방법도 익힐 수 있고 여러분의 스윙의 뼈대가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잘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L2L이라고 써 있죠? L2L. 아, L2L.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의 골프를 배우러 갔는데 L2L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레슨을 받지 마세요라고 해서 월세 시리즈 여러분들 그거 안 가르쳐주는데 가서 배우면 월세 손님들입니다라고 굉장히 강한 제목을 붙여서 레슨을 촬영을 했던 적이 니다 L2L은 뭐냐면, 그야말로 L 모양과 L 모양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의 스윙의 뼈대가 될 수도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윙 스피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고, 오른쪽 L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은 또다시 전체적인 느낌을 드리고 이 왼쪽에 L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셨죠? L이라는 건 뭐냐면 딱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모양을 보면 L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왼쪽 팔과 이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딱 꺾여 있어요. L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또 L이에요? 아니에요? L이죠? 그래서 오른팔이 펴져 있고 샤프트가 이게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대기를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샤프트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공 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발, 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헤드라고 부를게요. 위에는 그립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샤프트가 이렇게 L, 서서 L, 또 이렇게 L, 또 L, 또 L,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중에는, 한쪽 손만 쓰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L을 만들 때에는 각자의 손이 역할을 하는 걸로 한번 해봐요 가령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으로 당겨서 L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가장 쉬운 건 왼손 L, 왼손 L, 왼손 오 L, 왼손 L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기에서 왼손이 도와주되 오른손으로 제껴 올리면서 오른쪽에서는 L 그리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 엄지로 밀어서 세우는 L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L2L에서는 전체적으로 왼손 꺾어 또 왼손을 하라고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초보왕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른손도 살리는 연습, 왼손도 살리는 연습을 같이 시킬 거예요자 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 L, 왼쪽으로 갈 때는 왼손으로 L 오른쪽으로 L,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왼쪽 L, 오른쪽 L, 왼쪽 L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제 L2L이에요. 그래서 L에서 L로 간다. 그런데 오늘은 L2L에 대한 설명과 오른쪽 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L을 만들 때는 왼손 모양, 왼손이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건 거들어 주지만 실제로 왼손이 가려는 동작보다는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이렇게 딱 걷어올리면 걷어올려져요.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팍 쓰는 모양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쥐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손으로 L, 왼손으로 L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으로 들어올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엄지로 팍 누르면서 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 다시 오른손 이두 손가락으로 거의 걷어 올린다는 느낌 자 오른손 L 했더니 이때 오른손 모양은 사실은 L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왼팔이 펴져 있기 때문에 L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왼손이 당기면서 L 오른손으로 L 왼손으로 L 이렇게 쳐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또 오른손으로 당겨서 L 왼손으로 당겨서 L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얼추 스윙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당겨서 L, 당겨서 L, 당겨서 L, 당겨서 L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 왼쪽으로 갈 때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을 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스윙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 샤프트가 작대기 이 샤프트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오른쪽 어깨의 모서리를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 있죠?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 보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당겼는데 이건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여기 가 이제 좀 통과해야 되는 데보다 더 평평하죠? 그래서 평평한 스윙. 그래서 플랫한 스윙이라고 그래요. 플랫 플래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했죠. 이거는 그냥 레귤러 스윙.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위로 올라, 통과 안 하고 더 위로 올라갔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업라이트 한 스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파른 스윙, 평평한 스윙, 정상 스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왜 이런 용어를 알려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업라이트다, 플래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당겨서 여기를 통과. 그리고 나 혼자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L 했는데, 살짝 손을 놔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닿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L to L 훈련은, 어, 하루에 한, 100개 이상, 무조건? L, L, L. 근데 이렇게 한다, 여기서?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셋업을 했을 때 손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렇게 있으면 채 놓고 제가 왼쪽 허벅지 안쪽에 손이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클럽이 있으면 왼쪽 허벅지, 왜냐하면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이 그립이 왼쪽 허벅지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에요.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허벅지 쪽에. 그럼 왼쪽 허벅지 쪽에 딱 오게 되면 이게 가운데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하고 스위치가 된다고 그래요 교차가 되는 게 어디냐면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통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편해 보여요? 안 불편해 보여요?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L,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 이제 그 왼쪽까지 배우면 제가 같이 함께 해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당겨서 그리고 왼손도 살짝 밀어줘도 되지만 오른손으로 당겨서 여기에 닿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L 해도 되지만 살짝 앞으로 보내고 L 하면 반동을 주면서 힘을 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살짝 반동 L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많이 하냐면 L L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여기서 오른손으로 당기고 왼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당기고 그런데 여기 살짝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하 가고 왼쪽 갈 때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손 당기고 오른손 당기고 오른손 당기고 오른손 당기고 통과하는 지 플랫 플랫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업라이트 업라이트 right, right. 이렇게 코킹 하나 엘엘엘엘엘 L, L, L, L, L.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 이쪽 오른 어깨 모서리를 통과하는 그엘 모양을 들었는데 오른손으로 당기는 게 어색하면 왼손으로 이렇게 쭉 민다고 생각하면 그 위치로 갈수 있어요. 왼손으로 쭉 민다는 느낌을 해도 그런 느낌으로 갈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L로 이 어깨를 통과하는 그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풀스윙, 사실은 풀스윙이라는 건 공을 칠수 있는 스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풀스윙에 준하는 스윙이에요 이걸로 해서 별로 스윙을 안든것 같지만 L 이렇게 해서 공을 얼마든지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윙을 알려드리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L2L을 갖다가 제가 내일 이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스윙 동작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절대 스윙이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 스윙 동작, 스윙 5단계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L2L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 시간마다 스윙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우더라도 공은 또 쳐보고, 공은 또 쳐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